김치가 너무 아. 아.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후쿠오카 푸드트리 첫번째 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도착하는 곳이 하카타역이죠 여기 버터냄새의 주범이 있는데 바로 크로와상이에요 맛은 저는 이제 플레인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구입해서 가게 앞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자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서 다자이휴 브 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담보라멘 이라고 어, 괜찮은 라면집이 있습니다 네, 근데 이날이 휴일이어서 예, 편집분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예, 주문하는 기계 고액권 넣으면 예, 기계가 멈춥니다. 자, 이게 시그니처인 그 돈고츠 라면이고, 이것도좀 인기가 좀 많이 있는 참깨 라면이에요. 와. 아유, 너, 이거 장난 없네. 정말 그 진한 국물에 참깨 고소함이 있어요. 음. 이 돈코츠 라멘도요 면발이나 국물이나 굉장히 좀 진한 맛을 가지고 있고 냄새 없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아, 국물이 아주 진해요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요 계란 있죠. 요 계란 이제 한 개를 반 갈라 주는데 요게 너무 맛있습니다. 음. 그런데 이제 요거 먹다 보면 이제 그 차슈, 그 돼지고기 있죠. 어 근데 이 차슈가 아 이게 살짝 돼지 살짝 냄새가 났어요. 돼지 냄새가 나는데 아. 너무 심한 건 아닌데 좀. 이 국물 자체는 아, 냄새가 아, 없어요. 네. 그런데 이 차슈에서 살짝 네. 냄새가 나고 참깨 라면 같은 경우는 거의 네. 냄새가 아, 없습니다. 거기 많이 참깨 많이 가려졌고요. 교자도 시켜봤는데 이건 평범하면서도 진짜 맛이 괜찮았어요. 이렇게 좀 아담한 그런 가게라는 거. 알려드립니다 예, 주변 이제 군것질 알아보는데 여기 이제 다자이 오면은 유명한 매화떡이 있어요 오메가이 모찌라고 하는요 이건 이제 겉에 아 떡을 이제 굽고 가운데 팥이, 팥이 들어 있어요 아, 찰떡같은거 구운거 이제 그런 파이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예, 저는 괜찮았어요 저 이게 몽블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기 좀 재미있고 신기한게 있더라고요 이제 가격은 네. 한 개당 한만원 정도 해요 이게 네. 맛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뭐 해줍니다 이건 이제 밥맛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 같은 걸또 하나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속 안에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가운데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머랭 쿠키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건 녹차 맛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금박을 살짝 뿌려줬습니다 모양 굉장히 예쁘죠 또 만드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근데 만원치고는 조금 양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가격대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다 라는 것보다는 맛은 뭐 편의점에서 파는 몽블랑이랑 맛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는 딱 바밤바 맛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이제 오야마라고 하는 모체나베 전문점으로 왔고요. 여기는 이제 본점인데 이렇게 가면은 꼭 목욕탕처럼 신발장이 있어요. 카운터에서 한국어 번역기로 잘 설명을 해 줍니다. 여기에다가... <웃음> 네 지금 이제 6인분의 사리는 그 이제 떡하고 그다음에 우동면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. 이제 오야마 본점은 8인 룸,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제 데가 참 프라이빗 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벨이에요. 이제 오토시라고 하죠. 근데 이게, 이게 나오면 항상 자리세가 있는데 참 아까운 것 같아요. 저거 해놓고 몇천원씩 받는 거라서. 저거는 좀 그래요. 네. 생맥주는 참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우설, 그러니까 소혀, 그죠? 그 튀김을 한번 시켜봤어요.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 생각보다. 그냥 그래요. 이건 이제 비추천합니다. 이 대창 전골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어, 우리 말로 하면. 그리고 필수 사리인 이 찹쌀떡. 이게 떡이에요? 떡. 이 지점보다는 본점이 좀덜짜요 그러니까 지점에서 뭐 텐진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좀 많이 짰었거든요. 그리고 이날은 대창이 살짝 질긴 느낌이 났어요. 보통은 질기지 않습니다. 예. 채소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이 괜찮아요. 그리고 느끼해질 때, 그때는 이제 맥주 한 모금씩 먹으면 딱 좋습니다. 자 이제 야식사로 마트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맥스 밸류 라고 하는 24시간 마트 하는 곳에 왔고, 저녁시간 되면 이렇게 떠리를 해요. 우리가 보통 이마트나 이런데 가면은 떠리하죠. 단점은 이제 물건이 이때 가면 좀 많이 좀 없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저녁 늦게 오면 이렇게 할인을 하니까 이거는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 있는게 좀 있어서 그곳에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후 가격이 344면 한3 4 3면한 34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밀키트 들이 있어요 이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이나 고기 이제 반제품들이 있습니다 완제품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수상 코너 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뭐 탕이나 구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회들이 있는데 물건이 거의 다 나갔어요 이게 이제 문어 세일을 해서 한 349엔 고등어 초조림이 있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썰어 놓은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걸를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가리비인데, 한 일곱 알 정도 들어 있어요. 요게 지금 3,800원 정도, 3,800원 정도 하는 거고, 이거 살짝 말린 정어리입니다. 자, 요거를 사가지고 숙소로 와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굽는데, 와, 이거 비린내 좀 많이 나요. 그리고 일곱 일고, 월에 3,800원 이거 괜찮죠 가격이 그래서 이거 살짝 데워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시메사바 고등어 초절임이죠 그리고 문어 숙회. 또 살짝 썰어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역에서 계속 요 맥주 먹었어요 그 아사이에서 나오는 생맥주인데 요거 재밌습니다. 그리고 맛도 좋아요. 자, 먼저 이 기대하지 않았는데, 이, 시, 이 고등어 초조림 같은 경우는 어, 맛이 아주 괜찮았어요. 어, 식감도 괜찮고, 뭐, 초나 단맛, 신맛, 단맛 다 괜찮고요. 근데 이 걱정이 많았던 게 정어리인데, 역시 비린내가 나요. 그래서 비린내를 좀 싫어하시면 요거는 패스하는 걸로. 어,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문어 숙회 아주 어, 괜찮습니다 질기지 않고 어, 아주 맛이 좋고요 그 음, 다음에 가리비는 이 가성비로 오늘 구매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, 첫째 날은 이제 이렇게 끝냈고요 이제 뒤에 이제 둘째 날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오. 죄송